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배나운 중년 코디 두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은요. 중년들이 입을 수 있는 코디법을 요청하신 박정희님 뚱뚱한 사람이 멋지게 입을 수 있는 의상을 요청하신 김옥수님 팔이 좀 굵고 상체 골격이 좀 굵은 사람들에게 맞는 코디법을 요청하신 권 낸시님과 60대, 7 0대 차림을 요청하신 한양수님의 부탁으로 준비했습니다. 중년이라면 날씬하게 이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아하고 지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의 체형에서 멋지고 우아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저번 영상 중에 배나온 중년 코디를 안 보신 분들은요 그 영상을 보아주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럼 내용을 사진 설명으로 몇 가지 준비했으며 모델이 정해지면 잊고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플럼 재킷이나 블라우스입니다 그 페플럼이란 재킷이나 블라우스 허리 부분에 러플 장식으로 여성의 허리에 볼륨감을 줘서 여성스러움을 더욱 강조하며 아래 밑단에 벌어지는 부분으로 인해 배가 나온 부분을 감춰줄 수 있는데요. 이런 페플롬 재킷이나 블라우스는요. 배가 나온 분들이나 통통하신 분, 마른 분들한테도 잘 어울리는 재킷입니다. 또한 몸이 거하신 분들은요. 블레이저를 구매하실 때 v 이넥존즉 단추 아래 재킷이 벌어진 부분이 일반적인 옷보다 넓게 벌어져 있는 옷을 선택하시면 배가 나온 부분을 둘로 나눠보이게 하므로 날씬하게 보이게 하고요. 다리가 길어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피스입니다. 이 옷을 입으실 때 각선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으신지 아니면 각선미보다는 편안하고 우아하게 코디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각선미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의 코디 방법은요. 루시드 웨이스트 원피스입니다. 허리에 주름이 있는 드레스, 즉 박스 스타일보다는 허리에 주름이 들어간 원피스를 입어 몸에 각선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엠파이어 라인 드레스인데요. 전쟁과 평화에서 오드리 햇번이 입었던 옷으로 높은 허리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드레스, 바이어스 드레스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소매통과 어깨 고르기입니다. 팔이 좀 굵고 상체 골격이 굵은 사람에 맞는 코디를 요청하신 권낸시님 같은 경우에는요. 반소매보다는 팔목이 보이게 칠부기장의 소매가 잘 어울리며 골격이 굵은 분들은 상체를 드러내는 것이 좋기에 부인에게 잘 어울리십니다. 또한 마른 체형인 분들이나 어깨가 좁은 분인 옥경이님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유행하는 퍼프 소매 블라우스나 어깨가 넓은 블레이저가 보기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넥크 모양입니다. 즉 브이넥인데요. 골격이 굵은 사람이나 어깨가 넓은 최효수님과 가슴이 큰 사람들의 코디법을 요청하신 별사랑님 같은 분이나 통통하신 분들은요. 어깨를 드러내는 스타일이 잘 어울리므로 브이넥을 고르시거나 가슴을 드러내는 상의를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 나온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언니가 이런 옷을 지금 입은 상태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위로 쌍뚝쌍뚝 자르겠습니다. 자, 이 중앙에, 언니 고개 좀 들어보세요. 지금 살짝 잘랐는데요. 조금 잘랐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라운드보다 이게 좀더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이 옷에서 만약에 좀더 약간 좀더 잘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더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브이넥으로 이렇게 이왕이면 브이넥 옷로 이렇게 입으시면 좀더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또한 시선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배 나온 거에 대한 의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브이넥 시원하게 브이넥 옷으로 한번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이에요. <웃음> 다섯 번째는 바지 고르기입니다 중년이 오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배가 튀어나오는데요 배를 가릴 수 있는 방법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 팬츠를 입고 싶으신데 배가 튀어나와 아름답지 않다면 티셔츠나 아 지켓을 짧은 기장을 입으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배를 가릴 수 있고요 하체가 길어 보이고 몸의 비율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하 한 색상으로 입으시면 키가 커 보이겠죠? 이 쇼팬츠의 경우는요. 폭이 좁은 팬츠보다는 폭이 넓은 팬츠가 날씬하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주기입니다. 이 스카프나 슈즈, 액세서리로 시선을 그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으며 목주름을 사진처럼 스카프로도 멋지게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